그리고 네. 종속 접속사를 보면 네. 종속 접속사에는 어, 두 문장을 의미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. because, 네. when, 네. as soon as 네. 그 다음에 if까지가 이렇게 직항게 전부 다 접속 접속사? 아니, 중속 네, 접속 접속사예요. 네. 이긴 나머지는 전부 다 등이 접속사예요. 아, 선생님 그러면 그 외울 때 상, 구별해서 볼때 상관 접속사는 눈에 확 띄니까 네. 이렇게 세트로 돼 있으니까 눈에 확 띄고요.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종속 접속사를 외우고 나머지는 등위 이렇게 하면 돼요. 네 어...